안녕하세요. 제시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메가시계로 찾아오는데요. 이 오메가시계는 한정판 시계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007인데요. 한정판 시계인데 이 오메가C 마스터는 007 제품에 자주 충장하고 한정판으로도 아주 많이 나오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그 중에 하나 2008년도 007 시리즈에 나온 시계 제품입니다.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이고요. 아주 예쁘게 되어있죠. 그리고 이 뒷면에도 007 이라고 아주 예쁘게 각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권총 모양의 그리고 이 제품은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5007개의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3847번째 제품입니다. 플래닛 오션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C마스터 제품이고요 C마스터 제품은 뒤에를 보시면 무료 방수가 600m가 되는 제품이고요. 이쪽에 기압을 조절할 수 있는 헬륨 조절기가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은 없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쪽으로 시간과 날짜를, 3시에 있는 날짜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를 보시면 이렇게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침과 분칩 또한 야광으로 되어 있고요. 어두운 바다 속에서, 날짜를 식별할 수 있게 이렇게 써놓은 제품이고요 다이얼을 보시면 이렇게 오둘투둘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쁘게 되어있습니다 위쪽 12시쪽을 보시면 잘 안보이는데 조절해볼까요?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한번 빠졌을 때는 날짜, 두번 빠졌을 때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C마스터 프로페셔널이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살짝 각인이 되어있고요 읽어보면 Quantum of s o l c s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제품의 스폰서가 되었던 이 제품이 나왔던 007 시리즈가 위쪽에 새겨져 있고요 여러가지 제품의 스펙이 쓰여 있습니다. 이 제품은 44mm로 아주 큰제품이고요 살짝 잡보면 이와 같이 제 손목 둘레는 18mm 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착 감기는 느낌이고요 양옆을 눌려서 여는 형태 그리고 다이버와치는 모두 다 이렇게 또 하나의 더 기능이 있는데요 롤렉스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이와, 이와 같이 한 2cm 정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차다가요 잠속이 보통 더 두껍죠 손 들어 있으면 이렇게 열어서 잠수복과 함께 이렇게 차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닫기는 이렇게 살짝 쉽고요. 이쪽도 소리를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그러면 살짝 잠가볼까요?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제품 또한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 직거래소있습니다 짠!